네, 안녕하세요 조정우입니다. 이번 어, 시간에는 우리가 랜덤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산수들을 난수로 발생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학을 예, 배울 수 있는 뭐 덧셈이나 고셈이나 이런 여러가지 수학들을 배울 수 있는 어, 간단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냥 콘솔로 나오는 그런 결과 간단한 프로그램이고요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랜덤 함수만 이해하셨다면 은 여러분들이 금방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 거냐면요 어, x 하고 이제 어떤 y 값 있죠 이 y 값하고 x 값을 이제 난수로 이제 발생을 시키면요 어떤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죠 예, 플러스를 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요 결과 값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값은 이제 계속 바뀌고 우리가 맞췄을 때는 이제 몇 점을 어, 그 틀릴 때까지 어, 지속적으로 맞추면 이제 몇 점을 획득했다 이렇게 나오도록 할 것이고요 만약 틀리게 되면은 이제 밖으로 브레이크문을 통해 가지고 밖으로 나오게 될거예요자 그래서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앞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랜덤 함수라는 것을 어, 가져오게 될거고요 모듈을 가져오죠 그 다음에 어, 계속 우리가 틀릴 때까지 예, 계속 동작을 시켜 주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x 값한값 앞에 쪽을 이제 랜드 인트라고 하는 것으로 함수로 저희가 난수를 예, 발생을 시킬 거고요그 다음에 y 값도 똑같이 랜드 인트 1에서 100 사이로 저희가 발생을 시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프린터를해서 사용자한테 이제 안내를 해야겠죠? 요 프린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뭐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x 플러스 y 간단하게 문의는 어 몇일까요? 라고 해서 이렇게 묻는 예, 프린터를 동작을 시키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을 하겠죠. 사용자가 집어넣는 대답값은 대답은 우리가 인트형으로 인풋으로 어, 우리가 받아야겠죠. 그래서 정답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인풋으로 받을 겁니다. 자, 되셨죠? 그러면 이게 계속 이제 동작을 하게 되겠죠. 음, 언제까지 우리가 뒤에 이제 구문을 예,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if if 그 다음에 answer answer가 x 플러스 y 하고 같다면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print 정답입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else else 하면은 이제 틀린 거죠. 그때는 이제 오답입니다라고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브레이크 문 음, 요거는 전번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을 때는 이 브레이크 문을 이용 그 통해서 이 화일 문을 빠져나가기 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동작을 시키시면은 계속 돌 거예요. 자 한번 동작을 시켜 볼까요? 우리가 어 지금 현재는 57이죠. 아 47이죠. 47 저도 틀립니다. 그래서 47 눌리면 은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50 예, 정답이요 근데 틀려도 어차피 오답입니다 라고 해서 브레이크까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재미 요소를 좀 집어 넣어야겠죠 예,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오답입니다 해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정답인 것을 이제 또 카운터를 세야겠죠 그래서 맨 위에다가 이제 카운터를 하나 저희가 설정을 할 것이고요 맞았을 때 카운터 맞았을 때만 카운터는 카운터 플러스 1 해가지고 얘가 점수가 되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ui 로 만들다고 한다면은 요것도 아마 아마 그 tk 인터를 계속적으로 따라 하셨다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ui 로 한다면은 x 값이 계속 바뀔 거고 그 다음에 y 값이 계속 바뀔 거고 우리는 이제 정답을 입력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고 나중에 이게 메시지 값으로 이제 몇 점입니다 네,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여러분들이 GY로 어, 프로그램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선 여기다 이제 연습을 해야겠죠 콘솔로만 나오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프린트 그 다음에 카운터는 네, 몇번 맞췄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마무리 를 하시면 되겠죠 자그럼 f 4키를 눌러서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네, 48 정답. 그다음에 95. 정답. 그다음에 틀려서 120을 하면은 두 번. 예,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스코어는 몇번몇 몇 점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셔도 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이게 소스코드 있거든요. 예, 이 소스코드는 나중에 이제 공유를 해 드리겠지만은 화면상으로도 이소스코드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때또 사용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서 이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영상으로만 여러분들 보시더라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코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프로그램을 머릿속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